17번이네요. 에어서울은 아시아나의 자회사잖아요. 생긴지 한몇 년밖에 안 됐는데 에어서울이 원래는 국민비행기였죠. 국민비행기 이유가 에어서울 저 비행기가 원래 아시아나에서 쓰던 거를 에어서울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저가 항공사 치고는 좌석간에그 거리도 좀 있어서 간격도 좀 있어서 발도 다른 저가 항공사보다는 편하고요. 아 예전에 비엣젯 한번 타고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게 또 에어아시아에서 쓰던 비행기라 각그 의자마다 앞에 스크린 터치, 터치가 터치 되나? 아무튼 모르겠는데 스크린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심심하지 않게 뭐 갈수 있는 장점은 있죠 뭐 그래봐야 뭐 일본 가는 건한 뭐 시간 조금 넘는데 뭐자 아무튼 저는 저걸 타고 오늘 네, 일본 히로시마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면 꼭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은 뭐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도항목적 근데 이제 중요한건 일본의 연락처라고 있잖아요 이 연락처 주소를 제대로 써야되고 꼭 적어야 되는게 여기 전화번호거든요 전화번호도 반드시 적어야 돼요 이거 안적으면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안적으면은 아예 그냥 입국을 안시켜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시 써오라고 무조건 알아서 근데 막상 우리나라 유심카드가 맡겨진 핸드폰을 가지고 공, 거기 뭐 공항 와이파이가 뭐 자동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미리 모텔 뭐 같은 거 예약하실 때 숙소 같은 거 예약하실 때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미리 뭐 핸드폰으로 캡처를하든지 해가지고 네, 꼭이두 개는 꼭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3번은 뭐 전부 다안 좋은 거니까 네, 네, 네,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로세개 하면은 될것 같고 그 정도? 다음에 네, 뭐 휴대폰 별송품 신고서 뭐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쓰면 되겠죠. 다 없음이라고 적으면 될것 같고요. 네, 히로시마까지 거리가 417 마일이네요. 그죠? 네, 417 마일이면 한700 k m 정도 되려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뭐 계산해봐야 되겠죠. 뭐 6,700 되겠죠? 한1 시간 정도 아니면 조금 넘게 뭐 걸릴 것 같아요. 좌석과 좌석간의 거리. 를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줄자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발이 한260 정도 되거든요. 네. 제발 출력.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한이 정도 남아요. 그러면은 대충 한 좌석과 좌석 사이 거리 한 30c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서울 스크린에서 이런. 이거 뭐 저스퍼 레프인가요? 네, 그냥 영상만 보고 내 네, 말을 안 들려도 그냥 웃긴 거, 몰래 카메라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해주네요. 추운 강원도를 오니까 이제 멋있다, 진짜 우리나라 남만세네. 한번태 경치는 잘 봤고요. 이제는 그 에어서울에서 네뭘 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보는 거 좀. 뭐. 일단 결제는 현금, 신용카드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뭐 일본 가는 거니까 애나는 당연히 받겠고요 네, 위아나도 받네요 지폐만 사용 가능하고 트래블 키트 아 이거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드링크도 있고 스낵도 있는데 대충 내용을 볼까요 네. 12월 22일부터는 보라카이 신규 취용한다고 하고 자 컵라면이 오, 신라면 5천원 짜파게티 4천원 뭐 대부분 다 5천원 컵밥도 5천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아들렌, 네, 조금 빵이겠죠? 네, 저거는 4,000원. 누텔라 과자 3,000원. 요고구마주 4,000원. 뭐, 이렇게 나와있고. 크랩, 게살 크랩봉 있네요. 네, 요건 2,000원. 감자칩 2,000원. 뭐, 대충 과자는 뭐, 2, 3,000원. 그 다음에 맥주 있죠? 네, 맥주는 캐나나에 5,000원 정도 하고 와인은, 네, 여기 커버와인 7,000원. 그 다음에 삭개도 파네요. 네, 5,000원에. 뭐 커피빈 아메리카노 3,000원 뭐 음료는 뭐 2,000원하고 요건 좀 비싼거 봐요 4,000원 난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별 관심은 없고 그 다음에 어, 트러블키트 여기 있죠 네, 요게 17,000원이구나 어, 그 다음에 민트쿠션 담요 어, 담요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념품 한테 열쇠고리 8,000원 또 한국 전통 기념품이래 뭔지 모르겠는데 3,500원. 아, 거울이구나. 그다음에 여기 자석 세트 12,000원. 그다음에 코리아 투어 카드. 코리아 투어 카드는 뭐죠? Enjoy driving Korea with just one card shopping discount and transportation. 아, 뭐 쇼핑할 때 DC 받고 그다음에 뭐 그거야. 버스나 뭐 이런 거다탈수 있는 그런 카드인가 보죠. 자, 그다음에 기내식인데 당연히 이제 미리 주문을 해야 되겠죠. 관광 도시락 15,000원, 일식 15,000원, 다노바 클럽 샌드위치만원, 베이글 샌드위치 15,000원, 뭐 대부분이 다 15,000원이에요. 뭐 불고기, 불갈비,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을 아 기장님 말씀하시네. 7 3 2편 기장 김영소입니다 뭐 닭찜 안심 스테이크 음, 뭐, 뭐 피시앤 치킨 갈릭 라이스 이런 것도 전부 다다대충다 15,000원. 한박 스테이크 해을못 없습니까? 에 정도 있네요 저는 시는 식은 뭐1 5 0 0 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정도해요 그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duty 오늘도 안전을 선으로 그렇죠. 하는 비행기에서 어, 이거 면세 아, 제품을 아, 사면은 약간 돌아오는 같은 비행기에서 이거를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원래는 면세점에서 파는 그거 는별 거다 그렇게 소울, 큰, 소울, 큰 관심이 소울, 없어서. 아무튼 이렇게 빛, 파네요. 자 이제 착륙 1분전 같은데. 응?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왜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응. 뺑뺑 도네 근데 좀 너무 고도가 낮은 데서 뺑뺑 돌아요 뺑뺑 돈다는 게 각도를 트는 거좀더 위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뭐 규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신기하네 땅 근처까지 와서 이렇게 각도 틀어서 착륙하려고 하는 경우는또 처음 보는데요 네 비행기가 조금씩 막 흔들리고 있어요 몸에 경련이 일어나듯이 비행기가 지금 약간. 이거 봐, 이거 봐. 자, 아유. 기장님, 알아서 잘 착륙해주세요. 저 오래 살아야 돼요. 자, 일본 그 옛날 스타일의 집들도 보이고. 자, 이, 이제는. 오, 다 왔나 봐요. 오케이. 자, 이제는 제발 흔들리지 말고. 오. 자, 아, 여기 공항이 맨 땅보단 좀 높게 돼 있네요. 자 착륙 제대로 할 것인가 고4 3 2 1땡오우 불안했어요 65점입니다 착륙점수 기장님 오, 자 아무튼 무사히 저기 이로시마공항 보이네요 도착기 기마시다 도착했다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그 거리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여기 히로시마까지 670km 걸린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네, 걸린 것 같아요. 한 시, 1시간 15분? 뭐 정확하게 시간을 따지자면 1시간 26분인데 9시, 아침 9시 10분 출발해서 지금 10시 36분 이니까 아무튼 잘온것 같아요. 네. 3월달이라 그런지 좀 따뜻하기도 하고 네. 히로시마 한번 왔던 사람들은 또 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 가봐야 알겠죠. 아무튼, 뭐, 에어소울, 네, 잘 탔고요. 에어소울이 그나마 이, 일본에 여러 군데 취향을 해서, 네, 덕분에, 네, 만약에 취향 안 했으면 와보지도 못했을 곳, 네, 이런 히로시마 같은데, 네, 이런 데도 와보고 뭐 좋죠, 뭐. 자, 그러면 또 저는 히로시마 여행을 하고 도록 하겠습니다.